첫 번째 게임을 끝마신 참가자는 201명입니다. 선생님! <웃음> 제가 잘못됐어. 애가 있거든요. 아직 이름도 줄아서 출생신고는 됐는데요. 제발 살려주세요. 저도 그만하고 <웃음> 싶어요. 여기서 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우리가 빚을 졌지? 빚을 쥔건 아니잖아요.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. 동의서 제 1항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 처리된다. 동의서 제3항! 이봐. 지고난 어, 건가? 어쩔 건데? 여기서 우리를 내보내 주면 갑니다. 너무 심한 짓이 너무 심해. 기분히요.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탈락뿐입니다 이봐.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없다. <놀람>